안녕하세요 동경환 의원 이은영 원장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일반적으로 발목의 복숭아 뼈 주위 등의 국소 부위에서 작은 반점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치될 경우 다른 자반증에 비해 색소침착 즉 갈색의 흔적을 오랜 기간 동안 남기게 되므로 초반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질환이 만성화되기가 쉬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며 점차 반점이 올라오는 신체 면적이 증가하고 반점의 개수가 증가하며 환자분의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고요.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에 호발된다는 점에서도 자신감을 떨어뜨려 심각하게는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간 색소성 자반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치료법이 없었다 보니 치료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도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색소성 자반증은 의외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오래 아르실수록 질환이 만성화되며 치료에도 어려움이 생기니 최대한 서두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께서 저희 동경안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감사하게도 본인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영상은 동경안의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이 질환을 겪으셨던 분의 말씀이 많은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경한 의원은 모든 환자분들의 완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